여러분, 저는 오늘 일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고 이거는 노션에 제가 그냥 개인 페이지에 할일 정리하고 날짜 표시하는 건데 오늘 밀, 좀 약간 미루던 일들을 되게 많이 끝내가지고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미루던 일들을 막 투자 어려울 것 같다고 드랍 메일 보내는 거. 근데 뭔가 이게 대충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시간 여유 있을 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들 오늘... 되게 많이 보내가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한 것들은 이렇게 던 처리로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7시 반인데 제가 요 며칠 계속 엄청 늦게 퇴근해가지고 오늘은 일찍 집에 가보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 요즘 이렇게 토퍼 여기 이거 매트랑 토퍼 깔고 거실에서 자거든요? 제가 진짜 복층을 너무너무 비추합니다.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하고 그리고 복층에 뭔가 누수가 있는지 지금 약간 곰팡이가 필것 같은 필것 같은 게 아니라 피어가지고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막아 근데 저기서 자면 은 건강이 썩을 것 같아가지고 1층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 관리해주시는 분이 일단 와서 확인을 하셨거든요. 어머 어제 꼈던 렌즈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 아무튼 아파트 관리해주시는 분이 와가지고 보셨거든요 비밀번호로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제가 그거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것도 진짜 싫어하는데 도저히 뭐 회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알려드렸는데 근데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조치가 제 성에 안 차면은 저는 이사를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복층은 진짜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뭐 살아봐서 아는 거니까 한번 경험한 걸로는 만족 렌즈 여러분 저 오늘 이런 오프숄더 니트를 입었고요 근데 지금 카메라 제가 밝기를 높여서 되게 밝게 나온 건데 제가 이번 여름에 엄청 많이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갈아입을까 고민 중인데 아 일단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 진짜 지금 얼굴 기름 피고 장난 아니에요. 저는 퇴근을 합니다. 빵이 엄청 나와서 챙겨주셨어요. 빵이랑 음료수랑.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미루고 미루던 종량제 봉투랑 음스 봉투랑 칫솔 치약 사고 돌아가요. 빨리 씻고 자고 싶어. 근데 요즘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이 부족해요. 여러분 저는 미팅을 두 개를 했어요. 공덕에서 여기 창업허브에 있는 회사들 두 곳이라서 온 김에 둘다 만났고 그리고 노선을좀 나름 효율적으로 짜가지고 이제 서대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할 거예요 뭐 제가 왜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냐면은 그 아닌 날들은 편집 좀 하고 싶어서 야근하는 날 그냥 합니다. 여러분 저 퇴근하고 아, 오늘 그래도 미리 미루던 것들 하고 공부해야 될 것도 공부 좀 해가지고 뿌듯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이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제품으로 씻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센카 제품입니다. 9월 한달 동안 올리브영 프로모션 기간인데 이게 9월 19일부터 일주일간 기획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50짜리 두 개랑 안에 여행 다닐 때쓸수 있는 15g 샘플이 추가 증정되는 그런 기획전이에요. 요게 우리가 잘 아는 120g짜리고 요거는 150g짜리. 그래서 용량이 좀더 많은데 샘플까지 있는 기획전이에요. 엄청 쫀쫀한 생크림 거품이고 진짜 세수하고 나면 은딱 수분만 남는 그런 클렌징 폼이고 사실 이 제품이 유명한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요게 되게 좋은 조합으로 기획전을 연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 츠바키 프리미엄 리페어 마스크인데요 요거는 헤어팩이에요 제가 미리 써보느라 이거는 한번 사용을 한 용량인데 이번 올리브영 프로모션에서는 이 180g짜리 본품이랑 리필 150g짜리로 세트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고 이 제품으로 헤어 마스크 했는데 진짜 이게 여기 써져 있듯이 영초 헤어 클리닉이라고 영초 헤어팩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진짜로 원래 헤어팩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헹구기 전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고 나서 바로 그냥 물로 헹궈도 되게 클리닉 받은 것처럼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같이 세트인 헤어 미스트인데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머리 말리기 전에 좀 충분히 많이 뿌리려고요 음! 향 좋다! 요즘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9월이잖아요. 하, 이제 카드값을 몇 번만 더 갚으면 은 2022년도 끝이에요. 면허 따야 되는데. 오전에 미팅 두 개를 했고요. 오늘은 9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법빙카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귀찮아요. 저 회사 내려왔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요거는 패스트브에서 무료로 나눠준 건데, 제가 한 다섯 개 챙겼거든요. 음!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우유를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선이 없어요. 집에 돌아왔고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왔어요. 저는 아까 미팅 끝나고 나서 다시 회사 갔다가 저희 파트너님이랑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스터디 하는 게 있거든요. 말이 시장 스터디고 사실은 제가 막 보고 있는 질들 중에서 좀 괜찮은데 뭐 어떤 것 같은지 그리고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질문들인데 파트너님이 이런 거는 검토를 해봤냐? 이런 거 봐야 될것 같다 하는데 제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좀 약간 현타오고 킹받긴 하는데 아무튼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저희 배치 프로그램 하는 거 서류 심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거 하다가 밥을 혼자 먹을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친구랑 같이 먹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심사를 마저 해야 됩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도 미팅 계속 있어요.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미팅을 좀 오버해서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내일 아침 일정이 그 조금 늦어가지고 그냥 오늘 밤새 해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거를 좀 하려고요. 삐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말에 일어나가지고 방 청소를 아주아주 아주 깨끗하게 했고 러그를 버렸거든요? 쓰던 거?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러그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좀 따뜻한 색으로 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볼 건데 오늘은 요새 셔츠랑 색감이 너무 예쁜 요 플렉 치마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즉 새로 왔는데요. 네. 네. 그거 있어요? 네. 네. 그거 그냥 그, 그 통이랑 네, 끼우고 갈게.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랬대. 네. 바로 마음을... 할, 할 거예요? 아니 아니 그냥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치에 거기 있어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가 많이. 요 여러분 저 진짜 충동구매 안하고 필요한것만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여러분 저 집에 오자마자 사고쳤어요 제가 요즘 살짝 살이 붙어가지고 조금 다시 조절을 하고 싶어서 달걀 을두 개를 먹었는데 배가 안차서 시리얼도 먹었습니다 어, 목걸이 저 올리브영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뭘좀 샀는데 모찌 토너 기획 세트 용량 되게 큰데 뭔가 올리브영에서만 파는 거라고 하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토너를 <웃음> 샀고요 토너 있는데 또 샀어 이거는 클리오 파운데이션 저 파운데이션은 다 써가지고 원래 필요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파운데이션 쓰러 가, 사러 갔던 거였어요 이게 컬러가 세 가지 있었는데 중간 컬러로 샀습니다 저 이렇게 선식을 받았어요 제 지인 중에 지한 언니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한 언니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 제가 전에 만났던 분 분에 되게 친한 부가 있는데 유토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되게 좋아했던 멍멍이? 분데 언니랑 계속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언니가 건강한 거 먹으라고 그리고 제가 밥잘안 먹으니까 건강한 거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선식을 보내줬어요. 근데 막 맛이 엄청 다양해요. 이게 플레인, 이게 딸기. 아 근데 저 카메라가 초점을 못보다고 너무 폭상하네막 파인애플, 바나나. 막 맛이 엄청 다양한데 저는 솔직히 막 파인애플 선식 맛이 어떨지 <웃음>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거 말고 이 아몬드 우유가 몸에 좋다고 아몬드 우이즈를 4통이랑 사탕인가봐요. 복숭아 사탕이랑 이런 사탕들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은 제가 페스티벌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링티 이렇게 던져서 세우는 거가 있었는데 이게 1등이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번 도전해서 안되는데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딱한번해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링티 티셔츠랑 링티를 24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까보려고요. 아 진짜 어이없어. 근데 좋아요. 이거 보세요 으악! 보이시나요? 24병 0칼로리 너무 잘 마시도록 하신다 but it's happening Let's go, but what's the future hope? Everyone, I had a meeting in the morning. I woke up more than a day, so I'm really h n g r y n t o w e in the o i i o I a t in the o 12시 반에 되게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딜이 있어가지고 콜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콜 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법인카드 결제 아직 안 올려가지고 그거 해야 되고 2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배치 프로그램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점심은 못 먹을 것 같고 지금이 제가 미팅 하루 15층에 와 있는데 5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될것 같아요.